이렇 음. 나타났는데, 네. 개인적인 그런 뭐 소감 없이 음. 그래서 이 아티스트 이 사람은 네. 어, 특별한 그 특, 특별한 그 관점을 다양하게 시리기로 했는데 네. 세, 센스를 스 실리고, 그리고 상상을 음. 그 복지에 그 대한 제한과 함께 상당히 됐고, 그렇죠. 이 여행가는 어, 음. 그 개인적인 일을 맨투링, 음. 뭐 이것은 음. 그 사람 그리고 그런 그본이 네. 아, 네. 네. 우선 가르는 많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음? 갖게 되는데, 그들이 어, 집에서 쉬는 동안에, 그들이내려는 어, 그, 아, 동안에 이수한인미한데 광고가 하려 하고, 다에 일하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으로 가끔가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사용을해서 무덤을 구하기에 했는것 그런식으리고더 <목소리도> 응? 응? 많은 분들이 응? 생활해잘요 <목소리도>